포토샵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예제로 드린 폴더에서 포토샵 영상 편집 기초라는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파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편집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건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촬영본은 말 그대로 촬영한 원본 그리고 나레이션은 어 컴퓨터로 어, 녹음을 따로 한 겁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그 레코딩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녹음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레이션도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psd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은 어, 영상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해둔 파일입니다 psd 파일이니까 음, 얘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포토샵의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은 파일을 보시면 돼요자 그러면 일단 편집 완성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FHD로 촬영한 영상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포토샵은 어, 영상편집을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시간이 많이 긴 것들이나 무겁고 복잡한 영상들은 편집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라는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 본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용할 어, 영상들을 만드는 어,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죠. 이번에 소개드릴 해 운동은 밑지드 프로브입니다. 그 위에 허벅지 어, 안쪽을 디자인 시키고, 작업한 타이틀 골반의 들어가고, 안정성을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지금 엑스다리와 골반 교정에 효과 있는 동작입니다. 약한 13초, 16초, 17초 정도의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용량이 한 50메가 가까이 나가네요. 뭐 용량이 이 정도 나가긴 하지만 결과물을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어, 네이버 측 서버에서 다운로드해서 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 진행이 될 거라서 이 용량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예, 무방하겠습니다 촬영본 한번 볼게요 촬영본은 나레이션은 없고요 그냥 동작만 촬영을 해 놓은 거고 전체 시간은 한40몇초40한 5, 6초 정도가 되는데 이 영상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 파일은 여기 있네요 그냥 소리만 나요 어, 소리만 나서 지금 제가 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어, MP3 같은 걸 플레이할 수 있는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은 리프 프로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주므로써 엑스다리와 네. 골반 교정에 효과 있는 그냥 동작입니다. 대본을 만들어 놓고요. 그냥 읽은 거예요. 약 16초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소리에 맞게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한 거라서 결과물의 영상 길이는 전체 16초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촬영본을 포토샵으로 가져다 놓을 건데요. 파일 메뉴에서 오픈을 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 때 하듯이 그냥 이 폴더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창에 던져 놓으시면 촬영한 파일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작업을 하실 때는 평소 때는 이런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이 없는데요. 타임라인 공간을 열어야지 편집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윈도우에 가서 워크스페이, 아 윈도우의 메뉴에 가서요 쭉 밑으로 내리시면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타임라인이라는 패널이 생기게 되고요 그 패널에 불러온 영상의 전체 길이에 맞는 이렇게 어 비디오 테이프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클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 클립들은 여기가 확대 축소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늘리거나 이 삼각형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간은 지금 한 46초 정도 짜린데요 얘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점점점점점점 많이 최대한 늘려 주시면 이 지금 눈금자에 있는 단위가 F 단위가 붙어 있는데 이 F 단위는 프레임이라는 시간 단위입니다 실제 시간은 어 시, 분, 초,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은 초당 30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예, 현재 위치 표시이라고 해요 화면에 보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건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한 칸씩만 딱딱 움직이죠 그래서 1프레임, 1프레임, 1프레임 총 30까지 쭉 가면 1초가 됩니다 예, 굉장히 확대해서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쭉 줄이면 예. 이렇게 초단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프레임 초단위 거든요 그래서 46초 정도 지금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실 때는 뭐 이렇게 늘려 놓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타임라인 패널의 길이에 맞게끔 적당히 확대 축소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는 일단 필요한 부분이 기침 한번말 할게요 자 필요한 부분이 어, 일단 이 영상은 요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동작 자체가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무릎 위에 손을 놓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이 동작부터 다리를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것들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 이 동작의 마무리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캠코더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촬영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뭐 액터가 동작을 하거나 뭔가를 찍을 때 이렇게 쓸데없는 찌꺼기 부분이 앞에 좀 나옵니다.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커팅을 할 건데, 커팅을 할 때는 커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화면을 보면서 이 현재 위치 표시기를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예, 움직이셔도 되는데, 뭐 그냥 대략 하실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놔주시면 미세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여기 보면 가위 보이시죠? 자, 스플릿 플레이헤드 여기를 어, 이거 클립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클립을 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앞에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시면 자 없어지고요. 그러면 앞 부분이 없어지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촬영을 하겠다 아, 이 편집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동작은 자 나중에 음악에 그러니까 사운드, 나레이션에 맞출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두세요 자 그리고 일단 사운드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어, 사운드는 다시 또 가지고 오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디오 트랙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비디오 그룹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예. 비디오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 자체의 소리를 지금 없애고 샘플을 드린 겁니다. 자 오디오 트랙에서 지금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에드 오디오라고 나와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소스가 있는 곳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M4A라고 되어 있는 사운드 부분, 나레이션을 열기를 하면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 현재 위치 표시기가 있는 위치를부터 가지고 오게 되니까 현재 위치 표시기는 앞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자, 제가 딜릿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가지고 오면, 예, 앞으로부터 이렇딱 붙어버리죠. 그죠? 예,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주의를 하라고 한 것은 제가 드린 샘플 자체는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오디오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오디오를 잘라버리고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재 위치 표시기를 웬만하면 앞으로 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상에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얘를 놓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음, 소리에 맞게 지금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 끝을 맞춰 주시는데 이 끝을 맞출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맞추면 이게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오디오 부분에 여기 부분까지만 비디오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잘라 주세요 뒤에 구간은 필요 없죠 d e l e 해서 지워 주시면 오디오하고 사운드에 딱 맞는 예,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에 동작을 소개해드릴 보여주고 운동은 예, 소리도 프로그입니다. 같이 l 리 b i 니다 f a story. Ibane is a little bit of a story. 게 b a n e i 는 a l i 이 t l e b i 이 of 영상이 o r y Ibane is a l 는 t t l e bit 할수 a p h o t o s h 다 p Ibane is a little bit of a photoshop. i b 일단은 저는 영상물이 뒤에 있는 지저분한 배경들을 좀 없애고 딱 요만큼만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크롭이라는 도구를 쓰잖아요. 예, 크롭을 한번 써볼게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자, 필요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자, 이만큼이다. 하고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한 부분을 딱 맞춰놓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엔터를 치면 딱그동작에이 아, 화면 크기에 맞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조명을 쓰지 않고 촬영을 했어요 뭐 뒤에 부분에 역광이 없고 그리고 채광이 좋았기 때문에 어, 촬영할 때 조명을 안 썼는데 얘를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보정을 조금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어, 포토샵에서 하는 것처럼 이미지의 어드저스먼트에 가서 레벨이나 익스포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익스포저를 한번 써볼게요. 노출 익스포저를 여시고요 여기서 e 셋 값을 조금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노출 자체를 조금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주면 될것 같아요. 혹은 이 방법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 보정해서 레벨 들어가신 다음에 레벨에서 자, 이 레벨을 좀 조절을 해서 어두운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 조금 쪼아주시고 중간에 전체적인 밝기를 한번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전 채도도 약간만 빼고 싶어요. 어드저스먼트에 가서 자, 여기에 휴엔 채, 세츄레이션 들어간 다음에 채도 부분만 약간만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는 타이틀 부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타이틀 부분 작업하실 때도 어새 레이어를 만들고 뭐 선택 영역 만들고 색깔 채워 넣고 하는 것들은 포토샵이랑 동일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세이브를 한 번도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날아가면 작업 과정이다 없어지겠죠 네, 파일 세이브 한번만 할게요 세이브는 적당한 위치에 제가 1111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포토샵 파일로 일단 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컨트롤 S만 계속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새 레이어는 비디오 그룹이라고 된 거를 폴더를 선택하시고 새 레이어를 눌러서 자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두시면 안 돼요. 같 놓아주시고요. 레이어는 이렇게 새 레이어가 생겼는데 어, 위치는 여기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화면에 노출되는 동안 이 타이틀 부분도 계속 나오게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여기에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도 쫙 늘려서 여기까지 맞춰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도구, 셀렉트 도구를 마퀴 툴이죠? 사각형 영역 도구를 이용하셔서 적당히 타이틀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검은색을 채울 거예요. 자, 검은색을 선택을 하시고, 자, 필. 이렇게, 뭐, 페인트통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 해서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색깔 들어가는 게 뭐가 막혀 있는가 보네요. 자, 그냥 단축키 쓰겠습니다. 자, Alt, Delete, Ctrl, Delete 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색깔 채워 넣기 Alt, Delete 해서 채워 놓으면정경색이 들어갔고요. 너무 이렇게 진한 게 싫으니까 저는 여기서 투명도를 조금 낮췄어요. 한요 정도만 낮추시고요. 여기다가는 동작의 제목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는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 적당히 크게 하신 다음에 어, 이 동작 이름이 리프티드 플러그 거든요 리프티드 플러그 동작 뭐 이정도 입력하신 다음에 화면에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속성을 조금 바꿔 봐야죠 캐릭터 패널 여시고요 글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무 글자나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전 제목이니까 조금 이렇게 굵은 글자로 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조금 키워 줄 거고 한 이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가운데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글자의 테두리 조금만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 간 다음에 스트로크 적용해서 스트로크는 글자를 뭐 이런 색깔로 그냥 해볼까요? 이 정도 색깔로 넣었습니다. 아웃사이드 굵기 조금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됐죠? 그리고 이 배경은 약간만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샵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도 지금 보면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얘를 쭉 늘려서 여기까지 놓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가 다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 타이틀 부분이 화면에 등장할 때 어,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얘가 화면에 등장할 때 어, 글자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좀 천천히 이렇게 딱그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효과가 들어갔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이 레이어 타임라인에서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이 부분 있죠? 클릭을 하시면 몇 가지 뭐 없어요.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런 간단한 트랜지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검은 타이틀 바도 여기에 페이드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페이드 하나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면 자체가 투명하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디오 그룹 1이라고 돼 있는 레이어 바로 밑에다가 여기 바로 밑에다가 검은색 바탕을 하나 깔아 줄 겁니다 세 레이 하나 만드시고 밑에다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길게 깔아 주시고 전체적으로 색깔은 검은색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점점 점점 올라오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이나 뭐 타이틀 바나 그리고 영상이 끝에 가서도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페이드를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도 이렇게 넣어 주셔도 어, 잠시만요. 제가 작업하다가 이걸 떼버렸네요. 자, 끝에다가 넣어 주셔도 이런 식으로 끝에 싹 사라지는 예,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영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검은 화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여기 클릭하시면 트랜지션 먹은게 보여요 클릭하시고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타이틀만 나오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플레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 프로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유연시키고 자,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세이브 컨트롤 s 한번 하시고요 자 얘를 어 실제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가시고, 익스포트 에서 밑에 쭉 가시면 렌더 비디오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자 얘가 열렸으면 파일명은 PSD 파일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적당히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저장할 위치는 예, 저는 그냥 바탕화면으로 할게요. 라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 도큐먼트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영상물의 크기라는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롭을 하는 동안에 그냥 임의대로 크롭을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이즈가 영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아닌 임의의 사이즈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대로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음, 나중에 레터 박스라고 위 아래 까만 띠가 생기든 좌우에 까만 띠가 생기는 영상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풀 어, HD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 뭐 이런 16대 9의 비율 같은 비율대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얘를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커서 이걸 잘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실제로는 이 사이즈에요 HDV 1080p 라는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뭐 이런 사이즈 있죠 720x480 같은 이런 사이즈를 골라 주셔야 정상적인 비디오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자그 다음에 렌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비디오를 쭉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딱 나오고 나면 저장했던 위치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영상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영상물을 플레이를 해 보시면 지금 위하고 아래에 검은 레터 박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 영상물에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작업을 할때 임의대로 크롭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상세 페이지에 올릴 때는요 큰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레터박스가 생겨도 그냥 올리면 다 보이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레터박스가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롭을 할때 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를 정말로 16대9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16대9나 뭐 이런, 16대9가 원래 일반적인 영상의 사이즈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틀 내에서 시프트를 잡으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렇게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엔터쳐서 네.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하기 전에 글자하고 이게 조금 안 맞으니까 요 부분은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한번 제가 타이틀, 띠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글자도 뭐, 글자는 그냥 중간에 놔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어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게 좀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익스포트, 그 다음에 렌더 비디오 가서 자 얘는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도큐먼트 사이즈 그대로 놔주시고요이 비율은 16대 9의 비율이에요 사이즈가 좀 다르기는 해도 자이 상태로 이름은 제가 2222로 저장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자 조금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야,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여기가 히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건조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기침을 한 번만 따겠습니다. <웃음> 자 결과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 나왔죠? 자 얘는 보세요 위아래 띠가 안보이죠 예, 레터박스가 없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가진 리프티드 프로그입니다 나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아까 전에 처음 만들었던 거 열어보시면 예, 위아래 검은 레터박스가 보이는 게 예,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포토샵에서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단계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포토샵에서 열어준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크롭을 해주는데 크롭을 할 때는 비율을 건드리지 않거나 예. 원래 했던 대로 건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 결과물을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때는 비율이 1대1 비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잘라주거나 그리고 그냥 임의대로 잘라도 사실 레터박스만 생길 뿐이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물론 어, 이 크롭을 이용해서 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자르셔도 16대 9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그냥 짤, 어, 이런 비율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다 지웠습니다 그렇게 임의대로 그냥 잘라 버리셔도 음,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아웃풋을 할 때만 이렇게 잘라도 제가 엔터 쳐서 잘랐거든요. 이렇게 자르셔도 나중에 렌더링을 걸때 익스포트를 하실 때이 비율을 그냥 도큐먼트 사이즈 그대로 두시면 이대로 그냥 레터박스 없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런데 이걸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 그 네이버에 상세 페이지에 올릴 때는 그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레터박스가 생겨,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큐먼트 사이즈 그대로 이런 것들 을안 바꾸고 그냥 작업하셔도 돼요. 자 불러와서 크롭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있는 가위 툴로 툭툭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 부분들 버리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쌓아 나가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요소를 더 첨가를 하시고 그리고 어, 이 영상도 이미지하고 똑같이 보정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니까 어드저스먼트에서 보정을 적당히 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거 위에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트랜지션 같은 것도 한 번씩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사운드 소스도 뭐 MP3 라든지 아니면 녹음한 소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